있잖아요. 그죠? 그 중요한 건 여기 봐봐요. 어. 뭘로 해야 되냐면 내가 항상 강조한 거 있죠. 영작의 핵심은 뭐라고요? 한글의 재배열이라고 얘기죠. 한글의 뭐라고? 재배열이라고 재배열이라고 한글의 재배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봐. 국어를 뭘로 바꾼다? 영어로 바꾼다 영어. 국어를 영어로 바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니? 어순이야. 그리고 재배율이라는 거는 어순 문제를 해결하라는 얘기야. 어순 문제. 너희가 한번 잘 생각해봐. 어제라는 거 어디 나올까? 어제라는 거 언제 나올지? 요거 시간부사거든요. 어제. yesterday. 이렇게 시간부사 같은 건맨 뒤에 나와요. 문장에 어디에 나온다고요? 거리 끝에 나옵니다. 끝에. 이렇게 어? 이런 거. 요거는 어디 나올까요? 시간부사 앞에 나와요. 장소. 요거는 뭐가 나오냐면 장소 부사 구가 될 거예요. 왜? 인더 파크잖아 장소 부사 구야. 요거는 시간부사 앞에 나온단 말이야. 다, 시간 뭐 앞쪽에 위치하게 된다 항상. 어? 그다음에 유나를이라고 했으니까 이 유나를이 바로 뭐야? 에이 목적이잖아. 목적. 영어에서 목적은 주어동사 다음에 나오지 않니? 그지? 자 다시 한번 봐봐. 만난이라고 했어요. 만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동사라는 얘기잖아. 그다음에 어? 어. 만난 사람은 바로. 그러면 이제 만난 사람이 윤주니까 이 사람이 민주 라고 했으니까 이건 동격이고 결국은 민주가 어로 나왔다가 강조될 거다. 얘가 뭔데? 주호야 얘가 강조된다는 얘기야. 어떻게 할수 있어? 바로가 붙었잖아요. 그럼 너희는 뭘 활용해주냐면 이때 강조문을 활용해줘야 된다고. 이때 강조문 가장 중요한 거. 이때 강경은이럴서 이틀 시대 모니 여기 만난 사람 바로 였다라고 했잖아. 이걸로 시계 알아야죠. 어즈 이렇게 들어야지. 그럼 여기 이제 강경고싶분게 나오겠지. 여기 민주 아니야? 민주. 바로 민주였다. 민주였다. 여기 뭘써줘어주면 그래 되잖아. 그럼 나머지 써주면 되지. 이때 강경으로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 요자 주어를 강경했기 때문에 여기 뭐 나온다면 민주가 나오겠지. 이렇게. 바로 민주였어. 그 나머지를 쓰라고 합니다. 나머지. 어, 대박. 이때까지는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말을 여기다 딱 집어넣고, 이 비동사 넷밤에는 나머지가 나오면 돼요. 나머지. 이 뒤에는 그냥 나머지. 그럼 주어가 앞에 나갔다고 얘기했잖아요. 주어가 나갔다고 했잖아요. 주어 나갔으니까 나머지는 뭐야? 동사 이하만 하면 돼요. 동사는 뭐였어? 만난 사람은 만난 건 바로 민지였다 그랬으니까, 동사 뭐 쉽게 맞춰야 되니까 밑에 바로 뭐였어? 매트. 누구를 만나? 유나를 만났다고 그랬죠? 유나. 써주대되 이렇게. 유나. 그 다음에, 장소가 언제 온다고 그랬죠? 시간은 뒤에 오고, 그 어디서 만났다고 그랬어? 공원에서 만났어. In the Park. 공원에서. 자, 시간이 맨 마지막에 오지. 어제, 자, 어제 시간 부사. 예 e s or 이렇게 써주면 완벽한 영장이 된다. 자 네? 현지야. 이게 두줄 알고. 알겠어? 뭔 말인지. 어. 자, 다시. 어. 뒤에는 날아갔다. 자, 여기서 다시 보자, 이제. 우리가 공원에서 볼 것은 바로 불꽃놀이 불꽃놀이가 영어로 뭐야? 이거잖아 바로 해서 이거 불꽃놀이다 우리가 공원에서 볼 것은 바로 불꽃놀이다 뭐가 나오는 거야 지금? 보다는 뭐가 있어요 c 가 있죠? 뭐지 바로 불꽃놀이 불꽃놀이를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불꽃놀이다 라고 하시니까 오 보다라는 동사는 어차피 타동사야 이거 뭐야? 목적어지 목적어. 목적어 어떻게 된 거야? 강조된 거잖아. 그럼 얘가 어디 나오겠어? 위치. 얘를 딱 정할 수 있잖아. 어? 정해져잖아. 이트와 비동사와 대수 사이니까 여기겠지. 여기 아니야, 여기?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써줘야 될거 아니야. 여기다 불꽃놀이. 불꽃놀이가 뭐야? 아이 r w o r 하나만 하나가아니겠습 이렇게.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하봐비동사 이거는 그대로 나오잖아. 이트. 시제 뭐예요? 이자라고 했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 나와야죠. 선재형이니까 그리고 뭐 써준다, 게 뱃속이면 되죠. 뭐가 나가 있어 여기 지 이건? 불꽃놀이가 나와서. 불꽃놀이 뭘 써? 목적라 하겠어. 그럼 나머지는 뭘뭐 써주면 되는 거야? 나머지는 주어, 동사. 이렇게 써주면 되지. 그쵸? 어. 그 다음에, 볼 것은, 볼, 볼, 볼. 볼. 본 것은 아니야. 보는 것도 아니고, 볼 것이냐. 여기 밀반심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 미래형을 뜻하는 거야. 우리가본데 위. 아, 이렇게 쓰면 안 되니까. 그냥 <웃음> 그냥 어디로 본다 그랬어? 어디로 본대? 공원에서 본대. 여기 시한부사 없으니까 공원에서 어디야? 맨 마지막에 나왔을까, 이렇게. 공원에서, 어? 맞지? 공원에서. 인더팝. 아니면 뭐, 에파팝 그래도 상관없어요. 에파팝 공원에서. 누가? 우리가. 자, 근데 미래조동사 will이 나오고, 그 다음에 c가 나오면 여기를 어떻게 쓰는 게 좋아? 이렇게 쓰는 게 좋죠? 축약형으로, 어? 현재 축약형으로. We will. 이게 yeah, we will. Yeah. We yeah. Yeah. 오는 거야? See? 됐네. At the park, in the park. 끝. 정이 되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내가 먹고 싶은 것은 바로 아이스크림이야. 라고 했으니까, 일단 역시, 시제는 뭐야? 과거, 아, 현재죠? 현재니까 이 t 나오고, 비동사 이트 써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한칸 띄우고, 여기다 뭘 써주면 되는 거야? 한칸 띄우고, 어, 바로 아이스크림이다. 라고 나왔는데,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 이거 목적어 강조네 목적어야 목적어를 강조했네. 근데 아이스크림을 띄워서 쓰면 되니까 얘들아 이거 칸을 옮길게 뭘로? 이쪽으로 옮길게 대수로 옮길게 두칸 남겨줬어. 왜두칸 남겨줬냐면 바로 아이스크림이 들어가야 되니까 아이스크림 자 그럼 나머지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목적어였다고 했잖아요. 주승사 나오면 되는 거예 먹고 싶은 건 어떻게 했어? I wanna. 또는 I wish to. 뭘 썼는데? I want to. 그래 어, to. 먹고 싶은 거야? eat. 근데, 목적은 어디있어여기 나갔잖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는 얘기야. I wanna eat. 그 다음에 뭐가 빠졌어? 지금. 자, 시간 보상. Now. 그때 붙여주면 되지. 어? 대체, 뭐 원리를 이해하겠 했니? 지금 두 개, 세 개. 일본은 아까 했구요. 2, 3, 4. 물 통해서 알아야 될게 뭐라고? 자,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영작 수업인데 이 영작 수업의 강조점은 어디냐면 있강조공이야 이때 강조군이야 이때 강조을할 때는 자 공통점 이 있어 한 글에 뭐가 나온다 바로가 나온다 바로 이거야 바로 어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이게 나왔다 이 바로 하고 나오는 게 바로가 어 바로 피 강조야 강조하고 싶은 말이야 그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자 성분이 있을 거야 분명히 수입 중에 하나야 바로 다음에 나오시는 게 뭐냐면 이거야 이거 바로 다음에, 바로 하고 나올 수 있는 게 1번, 주어. 2번, 목적어일 수도 있어. 바로 하고 목적어로연결시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부사. 부사나 부사구 또는 부사절 같은 걸 강조해주면 됩니다. 주로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물론 또 있긴 해요. 의문사 같은 것도 있긴 한데, 자, 한번 나중에 좀 보고, 이건 의문문에서 이제 나오는 거니까. 바로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거. 주로 주어나 목적어나 부사 부사 구 땅이를 강조한다. 좀 부사절이 나와요. 왼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한다는 거. 여기 있지만, 자 그러면 이렇게 강조했을 때 우리 한글에 이미 다 나와 있다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들 맥락을 통해서 다아할 수도 이게요하죠 음. 그럼 나머지 순도 돼. 어순도요 어차피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또는 주어동사, 보 또는 주어동사, 목적어 두 개, 간목 직목, 또는 주어동사, 목적어, 목적어. 이렇게 나온 거 아니야? 이제, 그래서 영역의 기본은 한글의 재배열이다. 이 재배열의 원뜻은 뭐다? 그리고 국어 어순, 국어적 어순, 영어적 어순으로 바뀐다는 거야. 응? 이해했니? 예. 자, 거기.